<웃음> <웃음> 모두들 괜찮으세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빠 바로 오셨군요. 아빠 <웃음> <웃음> 마음에 어떻 만났어? 이상한 평행 세계 사람들이 저희를 이쪽으로 끌고 왔다고요. <웃음> 예, 얘들아 잠깐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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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세상에 있는 이기멘씨도 위험할거에요 빨리 가보셔야됩니다 <웃음> 일단 이 라이터로 이곳에다 불질러주세요 <웃음> 저하저하저하저하하하잠깐 나를 죽여도 보험금 따는안 나와! 하하는난 생명보험 같은 건 가입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죽더라도 가입할 시간을 좀줘 아무래도 가입을 시켜야 할거 <웃음> 자 여기 전화기 당장 가입해 허튼 시작 부리면 알지? <웃음>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얘들아 다시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자 네 저기... 잉여맨씨 감사해요 이쪽 세상은 불타고 있으니까 같이 가시죠 <웃음> 아닙니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인걸요 부디 그쪽 세상 잉여맨은 지켜주시길 어? 응? 얘들아, 자 가자. 아빠를 지켜야지. 으악! 이 가짜 녀석들. 우리 아빠를 지키자. 저기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저기,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역시 그냥은 죽기 싫으신거죠? <웃음> 엄마.. 난 이래서 아빠가 싫어.. <웃음> 멈춰! 멈춰! 멈춰! <웃음> 이 녀석들.. 당장 니네 세계로 꺼지지 못해? <웃음> 어떻게 나왔지못생이 <웃음> 게? 너, 모르냐? <웃음> 우리 집에서 당헤나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당장> <웃음> 우리 앞으로 된 생명보험금을 챙겨서 이쪽 세상에 와서 행복하게 잘 잤구나. 그럼 우리 부자 아니겠니? 어제 <웃음> 엄마. <웃음> 좋아. 우리 다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 같아? <웃음> 얘들아 처리해. 이 자식이 나썸 자르. 이 곡은 뭐라? 아, 가 곡은 뭐라? 이 아, 이거봐라이 곡은 뭐 아, 이이 도망자이소름돋는 녀석 어? 어? 어? 어? 느리잖아 느리다고 에? 어? 이 녀석아 엄마의 공격에 비하면 느리다고 오호 어? 어쩌면 그걸 쓰면 될지도 몰라 엄마한테 수없이 맞아왔던 그게 썰 그걸 이 녀석에게 먹이는 거야 헤 자, 으아! 근파괴파괴 별것도 아닌게. 가자 아들아들아가들소름들아 쟤들아! 다시 만나들아 쟤들아! 쟤들아! 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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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